뭐하는거야? 어? 어? 야 이거 음, 비계가 또한계가 있다 야 돌고래가 니한테 모이려는데 왜모임 네, <웃음> 그러게 아 이거 알겠다 여기 또 블럭이 있다 얘가 비계를 설치하면 음. 요 밑으로 물이 밑으로 모인다 진짜 아 아, 그랬어. 야, 돌고래들이 저러구나. 야, 야, 확대네, 그거, 결국. <웃음> 간접 확대. <웃음> 결국은 확대네. 심지어, 이거, 비계가, 봐봐. 요 안쪽에, 그, 밖에서, 여기 봐봐. 밖에서 이걸 보면은, 여기 있다, 얘가. 이거 두개 설치된 부분, 이거. 이게, 두 개를 설치하면은, 이, 여기, 이거 두개 설치 되기 직전까지가 이게 그냥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 여기부터는 두개 설치 한 번도 하고. 야, 이거 두 칸으로 하지 말고 한 칸으로 해놓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오케이, 아, 전, 근데 어. 여기, 거기는 두 칸을 안 하면 무너지기 아, 오케이. 하자, 이렇게 어, 일단 숨좀더 쉬고. <웃음> 이게 아, 한 박자 그냥 쉬고, 어,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돌고래 몇마이더 아, 꺼내면 되나? 이거 왜 위로 안 쌓이니? 어, 씨바. 걔네들 때리지 아. 마라. 물어 뜯겨서 죽는다. <웃음> 아우, 씨, 돌고래 새끼들이 계속 밀어지 <웃음> 그래서 저번에 성, 성운이가 막대기로 뚜들게 패다가 공, 돌고래한테 물렸다, 이가 <웃음> 물려서 뒤졌나? 어, <웃음> 아, 뒤질뻔 했다. 칼로, 칼로 잡아서 죽였다. 근데 돌고래가 한번박치면은뭐 개처럼 막다 같이 몰려든? 아니, 공격한... 아마, 아마 공격한 눈이 계속 팔뚝벌로 뛰어올라서 죽일라 할걸. 한 눈만 그러나? 아니면 계속 그러 그냥 한... 그때리네만 그, 그래. 그러네. 때리네만 그럴걸? 아, 근데, 옆에 있는 애도 공격하긴 하더라, 안지 아니, 때리네만 공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맞아서 그런가, 걔네들. 어, 어, 내가 너무 좋은 걸 발견해. 음. 야, 여기 1 0개몇 개만 줘봐. 어, 지금 22개 남았거든. 어. 어, 네, 여덟 개만 줘봐. 아, 야 봐야 아 비켜봐 나숨좀 쉬자 <웃음> 몇개 주면 되는데 여덟 개만 줘봐 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움직이 움직이 문 열어라 서못 열겠네 오 standing by CPU, running for the hunt. 아 잘못 부섰다 아야. 응? 어, 좀비 새끼 왜 왔어? <웃음> 좀비 새끼. 난 도망칠 거야. 아야. 난 도망칠 거야. 야, 돌고래가 물을 뜯기나 또나 봐. 얘, 좀새끼가돌고래 돌고래 때려야지. 아, 숨 막혀서 뒤질 거 같아. 나가아 나간... <웃음> 정신없어 <웃음> 좀비까지 가둬버렸다 어이야저기야 늦게... <웃음> <안> 떠나 그냥 <웃음> 야 좀비 고문인데 아 미쳤다 야 하룻밤 자고 오자 야비좀 그치게 어 저거 물안 써서 물안 써서 불안붙어안붙지 어제 위에 그리고 햇빛 안 들어와가지고 상관없어 잔다 잡니다 근데 나 자는 자세 이상한데 그래? 아까 이상하게 잤던거 같은데. 저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아, 내가 만들었다. 우와. 나도 <웃음> 나 좀비 고문 뭐야 이거.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봐나봐응 반응 는 아. 나도 <웃음> 돌고래가 자꾸 밀어서 그런 듯. 아씨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마저 건설하고 싶은데. <웃음> 아, 얘는, 얘 이제 우리가 고용한 직원이다. 돌고래 밥 주는 애다. <웃음> 네, 지 몸으로 아주 밥을 주라, 지금. <웃음> 돌고래가 김치를 좋아할 줄 몰랐네. 아.. 이거 더 설치해야 하는데 <웃음> 심지어 저기 있으면 비계 때 숨을 쉰단 말이야 <웃음> 오야 어? 야 대나무 보셈 야주심이왜 이리 발전했어 <웃음> 다 자랐는데 <웃음> 아! 야! 아! 야 좀비가 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뀐다 저걸로 아, 익사했다. <웃음> 어. 아니 저거 이름이 뭐지? 전기가 저것도, 쟤도. 야, 이거 혹시 세네로 쓰면 죽일 수 있나? 이 상황에서? 어. 죽일 수 있는데, 야, 야, 하지마봐. 나또나 저거. 직원이야. 나중에 돈 없으면 죽이자고.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우리는 이게 더 급하다. 돈으로, 그냥 대나무로 지불하면 되겠는데. <웃음> 오, 대나무 봐라. 존나 많네. 그거 이거 대나무 다 잘라서 다시 심죠 2개의 촌을 만드는 거야 야 대나무를 자른 다음에 이번에 음. 음, 자른 대나무 있다 애가 이거? 음. 이거의 반수인 반 정도를 전부 다 심어 반 정도를? 어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웃음> 대나무가 <웃음> 너무 많은데요 근데. 괜찮다 그냥 아예 진짜 말 그대로 중립을 하나 만 민규한테 보여주는 거다 시바야 참...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 이거 방금 잘랐는데 또 자랐다 이거 이거 미쳤다 야, 그, 이거, 방금 이거, 잘랐는데 그, 또 자랐어 근데 이게 현실 반영하나 보다 대나무 몰래 하나 심어 놓으면 이래 되는데 <웃음> 하나 심으면 이거 음, 뭐 진짜 <웃음> 대나무 번식 장난 아니야 근데 대나무가 잘자라는 환경에 한해서 아무 때나 심어놔도 그런다. 그냥, 약간만 기우 맞으면은 바로 다 자라버릴게. 어, 현실 반영 오지게 했다, 근데. 와, 대나무 또 자랐어. 방금 자랐는데. <웃음> 그러니까, 야, 이거 현실 반영 잘돼 있는데. 어, 방금 자란 방금 심었는데 또 자랐어. 야, 심지어 이거 도움전이 뭔지 알음? 응? 이거 전부 다 아마 그거 들어갈 수 있을걸. 야 아, 근데 요쪽 이쪽 저... 블럭에만 이거 좀 해놔라 그 나머지는 애들 집 지어야 돼가지고 아 그냥 여기가 니네 집 해라 죽린 <웃음> 거기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라 아야 캠핑모드 같은 거 깔면 안 되나 여기다 심그 캠핑 깔아버리기 <웃음> 아 그거 방패로 만들 수 있을걸 벤트모양 방패로? 방패 설치되는 거 아닌가? 방패가 설치가 돼? 처음 듣는 소리인데 또. 아 몰라. 아아 아, 아, 아, 아, 이걸로 만든 게 아닌가 보다. 아 뭘로 만들었더라? 야, 방패 두개 가지고 텐트 모양 만든 거 있어 가지고. 방패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검색해봐봐 방패 새우기 같은거 방패 새우기 그럴까? 꼭 텐트는 아니더라도 텐트 아니더라도 음... 아니, 텐트 모양은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와, 여기, 아주, 유명한 텐트. <웃음> 마인크래프트 텐트. 짜라고. 어, 있다. 미쳤다. 야, 자른 지 얼마 됐는데, 씨, 또 자라냐? <웃음> 또 자라고 앉았어. 너무 잘 자라. 와 대나무는 현실발음좋아 <웃음> 잠깐만 마인크래프트 텐트 만들 수 있는데 유튜브에 줘볼까? 마인크래프트 텐트 아 근데 방패가 내 구도가 없는건 아니고? 아니면 니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어떻게 만드는건? 데 1.9 아 여기있다 건... 아, 여기 명령어를 볼게 가죽 말가옷어 찾았다. 아. 텐트 명령을 찾았어. 커맨드 명령. 돼. 어. 야 아닌데. 이게 비계 64개 넘게 있 야 텐트 안된데 그냥 양털로 건축할래? 이거 명령어로 하는건데 어 커맨드 블록으로 하면뭐 어떻게 되겠어 되게... 그거 방패 모양 있다 아이가 블록처럼 어... 쌓여가지고 옆에 약간 경사면처럼 돼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어 그거 해보면 안 돼?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그거 지금 나중에 좀 찾아서 와야겠다 내일 찾아서 올게 일단 뭐 건축이나 해볼까? 대나무 마 어. 야, 대나무가 너무 많다, 근데. 어, 내 텐트 자리는 확보해뒀으니까. 사... <웃음> <웃음> 그래, 이제, 야, 인첸트를 좀 해볼까? 음, 무한인첸트 그거 가능하면 편할텐데. 새, 새네다가 무한인첸트 뿌잼인데. 새네 뭐. 그쵸, 야, 참고로, 나 지금 대나무 새샌 어, 남아있다. 친가 새샌 남아있다. 세트. 어, 세트 세 개. <웃음> 왜이많냐 어, 그리고 지금 더 놀라운 거는 비계를 64개 넘게 하나 중한 세트하고 반 정도 만들었는데 응. 그러고도 또 남아 가지고 어, 지금 심은또한 세트를 넘게 심었거든요. 도대체 몇개할 생각이야? 근데 또한 세트를 심고 있는데 세 세트가 남.. 세 세트. 미쳤어. 와, 와. 어? 대나무 <웃음> 많이 심어. 어? 대나무 숲을 만들고 있어. 어, 응. 숲을 만드는 건 아주 좋은 친환경적인 일이야. 너도 하도록 해 말루니. 네. 만들 뭐가져 어, 만들면 대나무를 <웃음> 얻을 수 있어. 어, 어, 대나무. 어, 또한 세트 다 썼다. 대나무. 얻고 있는데? 야야, <웃음> 대나무가 너무 많아. <웃음> 다음 세트 응, 소모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요, 저 내는 단, 대나무들한테서 이, 요거 하나가 저 위에까지 자라거든? 근데 여기 밑에 자르잖아? 그럼 위에서 후두둑 떨어져. 어, 그거를 몇번을 반복했더니, 어, 너무 많아졌어. <웃음> 친구들은 다. 더... <웃음> 모르겠어, 이거. 짱아가 좀참는다 요즘. 야, 이거 랩, 랩작 잘안 된다. 자라서 그런 거 아니? 레벨이 좀 커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네, 그런가? 그런 걸 거야, 아마. 너도 레벨, 레벨 좀 랩작 하면서 경험치 하는 게 어때? 이미 십, 십 직전이다. 대나무 수확 때문에 엄청 올랐거든. 아, 대나무도 <웃음> 경험치 주나?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안그럼 이렇게 경험치가 십 직전까지 오른다는 발상이 아니거든 아.. 대답은 많은 거 봐라 너무 뿌듯하다 자또 심는다 이제 몇 세트 남았어? 어.. 두 세트하고 반 남았어 두 세트 반? 어.. 왜 이리 많아? <웃음> 음, 남자야 아, 맞다. 너네집 맞다. 고양이 주, 주소, 소 왔다 했지. 어. 야, 니검 네 어째 냐 부서졌어, 이거 잡다가. 그럼 새로 만들거 하지. 오래 걸린다, 이거. 다이아 칼로 만들 거네. 다이아 칼은 도충용으로 쓰기좀아 음, 그런가? 음. 야, 횃불 이거 박전 박아놓지 말고, 이거 박아놓지. 그 뭐야, 저 그, 랜턴 박아 놓지. 랜턴 박아 놓을까? 아, 근데 그, 철조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철조각 8개를 어라 응. 텐트 상관은 없긴 한데. 내가 기존에 텐트있다 일단은, 일단은, 내가 텐트를 만든 근처를 표시를 해놔야겠다. 야. 아, 나 표시해놔. 작업대 박아가지고 표시해야겠다. 표시해놔. 표시해놓는 게나아 자, 작업대 박아두고. 으유! <웃음> <웃음> 불도 조금 늘려서 써줍시다. 야, 그거 있나? 그거 뭐냐? 오우, 씨. 뭐가 많이 온다. 아! 오, 씨, 방패 안 들고 있었다. 조질 거야. 음, 음, 크리퍼 만나고 니 죽네. 이게 있었다, 아까. 응? 어? 좀비 어디서 튀어나왔노? 음. 어디서 튀어나왔노? 찰어 에이, 아, 고기가 너무 많다. 농사는 되겠다, 이제. 농사는 필요 없다. 대나무만 있으면 된다. 네, 대나무 농사만 하면 되겠다, 이제. 근데 대나무, 저거 다 자랐을 때 수확하면은, 네, 다섯 세트는 그냥 넘을 걸. 한 두, 네 개만 봬도 60개인데, 그렇지? <웃음> 야, 내 꿈이 하나 생겼다. 아, 근데 그거 하지? 마저건너편 <웃음> 사막까지 전부 대나무숲을 채워. 아, 태균동은 <웃음> 안 된다? 아니면 우리 동네만의 특성이없들 있다. 저기 주민집 있잖아. 어. 그 주변에다가 해도 된다.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야 그, 그래 기억났다. 양털 있나? 왜? 어 텐트 만들라네아 그걸로 짓게 그냥. 어 지어놨다가 나중에 커맨드 알아오면은 그걸로 다시. 그러지 뭐양 양을 키워야겠네. 양농장을 만들어야 겠다 어 지금 내가 양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든캣 됐다 아, <웃음> 위를 만들어 어 그냥 죽였다 귀찮아서 야 그러고 부싯돌 있나 많을, 많지 어 그럼 부싯돌좀 줘봐 왜? 화살 만들 수 있다 그거 깃털에다가 아, 부싯돌이면 그래. 화살 만든다 털도 있고 부싯돌도하면아 그냥 부싯떨을 내가 버렸어 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 막대기는 많으니까 아부싯떨이 없네 아아 뭐 아, 아, 그러고 한... 대나무 대나무 두개 쓰면 짝대기 하나가 나오는 것 같던데 어 대나무 두개 짝대기 하나 어, 은근히 효율성은 없긴 한데 뭐 짝대기 어? 대나무 그렇게 많으니까 어? 잠깐만 야 해삼이 구워지는데 어? 해삼이 구워지는데 해삼해삼 어. <웃음> 맛있나? 어 잠깐만 해산 구우니까 연두색 염료 돼 염료가 나왔네 응 어. 나... 나... 나중에, 나중에 먹을게 어. 난 구운 해삼 나올 줄 알았지 구운 해삼 저... 실용적 발성 일단 가위 하나 만들어 두자 언젠가 쓸 거다 맛있게 에이 어 철검이 부서지기 직전이네 하룻밤 잠자. 하고 한번 다시 만들어야 겠어 하룻밤 자자 어일단저실좀 없고 <웃음> 기왕이면 거미 아침에 도 살아있잖아 거미는 아침에도 살아있긴 한데 먼저 다가오진 않는다 이가어 그리고 화살 보급해주는 놈이 하나 있다 얘가 낚싯대 만들거야? 어머, 뭐 이미 만들었어, 이거. 몇개 있어? 하나. 한개더만네 많... 왜? 응, 많이, 좀 있잖아. 뭐가 좋은데? 몇 어, 명이랑 기타르다. 하고 있어? 어? 아직 지금은 한 명. 어? 그, 오빠랑, 오빠 친구랑 더 하면은, 두 명이잖아. 응. 음. 두개 만들면, 둘이 같이 낚시하면 되잖안 돼, 임마. 안 하고 싶어. 난낚시 한... 칼로 할 거야. 동생 부부 말해도난 난 날씨 아, 칼로 한다고 <웃음> 물고기를 칼로 쏘신다고 말해야 여기 닭이 자연발생지다. 닭자연발생지야이 닭은 필요 없다. 양만 있으면 된다. 어 여기 왜 이렇게 리퍼가 많냐? 크리퍼가 들게 많네 지그 진짜? 아아아아 응,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아 파란색을 파란색이라 하지 못하고 배혼식을 <웃음>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먼저 만들어져 있어 아니 오빠 거야? 친구들이 만든 거겠지 진짜? 아니 혼자 아 했거든 오빠는 안 만들었어? 어 그땐 오빠 없었으니까 오빠는 오늘 처음 들어왔단다 입이다 응. 새끼야 시립. 일로 와라 나는 니네 시립을 <웃음> 나에게 실을 내놓도록 해라 아하 야 세뇌 만든데뭐 든다 했지? 어? 그 철사도 갈고리하고 실을 하고 짝대기하고 나무? 아 요렇게 만들어지네 어 그럼 세뇌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어 이미 하나 있다 이거 만들어 놓은 요렇게 거 요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뭐하게? 인첸트질 아아 실 필요하나? 나실좀줄수 있나? 실 어느 정도 얻어는 왔는데 조금만 더 어... 잠만 기다려봐 방패는 또왜 이리 많 그러게 방패도 인트되나 방패 되지 않을까? 아, c 이 필요 안돼 음식 음식에다가 양국 난 스테이크 63개 넣을 거다 얼 많아? 야, 양털도 없나? 양털을 챙기없다 그래도 메메라이드 있는데 봐 이건 유리고. 그거 없나? 유리로 어, 만들잖아. 오, 작대기다집 만들면 되지. 그거 하나 만들고. 집 만들어? 엄마 될 거야? 유리로 만들어봐야 효율성이 So... 뭐야? 나 지금 실이 있다. 내집 주변에 고양이도 다니나. 어, 우리 집 고양이도. <웃음> 야, 가죽은 어디다 넣냐? 잡채면 넣무 응. 어. 익히지 않은 소고기. 야, 나, 나실 하나만 줘봐. 있으면. <놀놀놀람> 있다. 실 일곱 개 있다. 다 줄게. 던졌다. 비계는 비계 만들 건 남겨놓을게. 안녕. 안녕. 뭐... 여기다 넣어놓기. 작은데. 어. <웃음> 자 다이아는 거물 하나 만들어야겠. 야 맞다. 다이아고 인첸트하면 뭐 나오냐? 글쎄. 두개 만들어서 인첸트 해봐야겠. 다 어. 이 바로... 자식 때문에 비계가 떨어졌다. 넌 죽었다. 안돼. 어메 를 건드리다니 그, 그, 그, 칼날이 낙하노? 가 되고 아 이거 사다리 대신 쓸수 있고 야 관통 있고 청금서아 맞다 청금서 좋아야 어. 야 세네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무한이 없데아 무한이 없나 그건 좀 없어 자데 관통사가 최대다 이거라도누가 아, 야, 이 켄터 한번할 때, 천구석 얼마씩 들이네세 개. 항상 세 개씩. 박사 안에 서른아홉 개인가 있다, 이가 어, 주워왔다, 좀. 말 그래서 지금 다이아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같 강타 내구스. 아야야, 니한번 네 이거 맞아볼래? 관통이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 관통? 어, 잠만. 나 화살도 들고 와야 되네. 3 0 레벨 필요 없 <웃음> 강타 내구성밖에 없네. 야 화살이 온다. 야 강타 내구성밖에 없. 강타랑 내구성. 아 근데 살... 이거 하나 적용하면 추가 적용 못 하지? 어아 모르로 붙이면 된다. 아그런내 생각해보면. 근데 강타 있으면 날카로움 못뭐 붙일걸? 강타가 좋냐 날카로움 이 좋냐? 날카로움은 사람한테도 추가되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 야생마을 거면. 그냥 내구성 하나 박아놔야겠다. 아빠, 나안 보이지? 어, 날카 1이다. 내구성 2하고 날카 1인데. 날카를. 아, 근데 그건 상, 상가... 그건 안 좋다. 날카로 5 만들어야 된다, 이거. 내구성은 3이 최대로서 상관없는데. 내... 야, 근데 내구성 3을 만들려면 내구성. 내구성 3만들라면 내구성 1이나 2 붙이면 된다고 모르. 어 그럼 내구성 3 만들 수 있다. 야네 이거 한번 맞아볼래. 가브버서 봐봐. 몇 단은 어 맞아 관통 사거든 어. 이거. 관통 사라고? 오라이. 치. 내가 이거. 오와연 10일이나 된다. 오. 하실래 이거 존나. 어. 이거 관통 사다. 야 대신에 난... 이거 빈떼 내다 받아라 <웃음> 오케이 다음번에 인첸트때더 쓰자 이거 오빠 야 혹시 그거 나 내가 인첸트 해볼래 한번 줘봐봐 그럴까? 그리고 모르 있나? 어, 나? 요한이 다 넣어놨다 모르가 없어 근데 네. 응땡응아 음, 음. 관.. 니네 레벨 얼마 쌓아서 이렇게 30 <웃음> 한 번. 아 30플로 쌓았나 랩작해 가지고 어, 30한 다음에 천금석까지 박아가지고 어야 방패에다가 인첸트 되나? 그건 모르겠다 될걸? 잘하면 잘하면 궁금한 데로가 가보... 만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막 넘치는 건 아니다 네, 다이아몬드 갑옷 녹아달라면 120몇개 있어야 된다 120개는 있어야 된다 다섯 세트가 야, 낚싯대도 심을 수 있네. 어, 낚싯대 심, 원래 심을 수 있었다, 낚싯대. 어? 야, 야, 가위도 되는지 한번 해볼까? 야, 방패, 방패 안 된다. 방패는 안 되구나. 가위도 안 돼. 아, 모르 박아야 안 돼. 모르가 필요하다. 모르, 모르를 얻고 싶다. 모르면 안 될까? 철이 오0이 된다. 야, 90도로 어딨니?